알파항기 파워베트펜 1000파이 기준으로 흡입풍량과 배출풍량을 실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파항기 파워베트펜은 배경이 아주 높고 빗물 유입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자 그럼 흡입량을 한번 체정 한번 해볼게요. 지금 포타가 보이고 내경이 8.3 있는 상태입니다. 단기 파워 베트팬은 예영이 미리합니다. 소음도 조용하네요. 지도 네, 그럼 8.5, 발전, 8 9까지도 올라가네요. 그럼 다시 상부로 올라와서 터적으로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. 고맙습니다 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. 9.0까지 8.8, 9.0까지도 올라가네요. 대출이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것으로 알파항기, 파워벤트펜, 동력형 후출기 실험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